안녕하십니까 건설업전문농사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하수구비 명세신고와 사업주 승인신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하수구비 명세신고란 하수구비 사업장이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기 위해 현장에 대한 관리번호를 부여받도록 하기 위한 신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수급 사업장이 현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이 하수급인 명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신고기한은 원수급인은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수급인 명세서와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이 하수급인 명세 신고는 공사 종료 전까지만 신고를 하면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법률을 한번 살펴보면 고용보험법 제15조 피보험 자격에 관한 신고 등의 2항에 나와 있습니다. 보험료 징수법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경우에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원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외에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를 고용하는 다음 각호의 하수급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은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구빈에 관한 자료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나와 있는데 1항을 살펴보면 고용보험법 제15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원수구빈이 하수구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려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하수급인 명세서에 하도급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이란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은 건설도급에서 보험가입자가 되는 원수급인이 예외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 하수급 사업장이 보험가입자가 되는 신고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보험가입자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주체가 되겠습니다 자이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의 신고기한은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원수급인이 공사현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이때 주의사항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하수구빈 명세신고는 공사 종료 전까지만 신고를 하면 가능하나 하수구빈 사업주 인정승인 신청은 신고기한 내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꼭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은 하수구빈 사업주 인정승인 요건입니다. 요건을 한번 살펴보면 첫번째 하수구빈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면허가 있는 건설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보험료 납부인수계약을 서면으로 작성 후 제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번째, 하도급공사 착공 후 15일부터 신청 전까지 해당 현장 하도급사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신청 가능하다는 점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법률을 한번 살펴보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을 살펴보면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이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나와 있는데 사망을 살펴보면 법 제9조 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계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 공사의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승인을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수급인 명세신고와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고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에서 하수급인 명세신고는 하수급 사업장 일용근로자 신고를 위한 목적이고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고는 보험료 납부주체 변경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고 주체는 두 가지 모두 원수급 사업장에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서류로는 하수급인 명세 신고의 경우 하수급인 명세서와 하도급 계약서 그리고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고의 경우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서와 하도급 계약서 그리고 보험료 납부 인수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고 기한의 경우에는 하수급인 명세 신고의 경우 하도급 공사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고의 경우에는 하도급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신고 기간은 두 신고 모두 공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해주시면 되고 보험료 납부 주체는 하수급인 명세 신고의 경우에 원수급 사업장이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고의 경우에는 하수급 사업장이 보험료 납부 주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수고빈 명세신고와 하수고빈 사업주 승인신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